제가 오늘 그 용산에 있는 삼각정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은 상태라서 급선에 해서 지금 대도식당으로 왔습니다 대도식당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의 올 때마다 느끼이는데 고기가 많은 부드러운 고많은 찡이 그 특징을 내가 말해줬으니 한번 나중에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항상 올 때마다 내가 느껴요 처음에 먹었던 건 맛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좀 질겨 아줌마들이 와서 먼저 섬에 올려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웃음> 그게 좀 비밀이라면 비밀이 고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 오늘 저 양재역 양재역 그 해물탕집 오픈하는 자리에 인테리어 그 이제 막 철거하는 거라고 먼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과장을 내가 돼지고기를 사주려고 했더니 삼각적인 물 닫았네. 소고기 사주게 됐어요 <웃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불에 철판으로 하는 집입니다 대도식당이 유명한 게이 무쇠판 무쇠판 때문에 유명하고 두 번째는 이 판에 다 마지막에 깍두기 볶음밥을 해주는 게 유명해요 그두 가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야? 원래 이모들이 맛있는 고기 먼저 올려주는데 아니 그리고... 그죠? 어 요쪽에 두 개가 틀리지, 그렇 똑같은. 똑같은 고기야? 아니, 가득 등심인데 좀 틀려. 부위가 그렇지, 부위가 틀려. 떡져서 나와요. 그죠, 네 가지가 그래서 내가 좀 틀리더라니까 항상 부위가 틀려. 아니 그 등급이 틀릴 거야. 아마 처음에 이렇게 올려주는 건 맛있을 거야. 밑에 거는 아마 등급이 틀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맛이 먼저 먹었던 게 맛있고 후자에 먹으면 맛이 떨어져요 또 비밀입니다 뭐 밑반찬은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오늘의 주제는 불판입니다 불판을 잘 보세요 여기가 불판 때문에 유명해진 집이니까 제작해서 만든지 보고 요즘에 많이 따라하죠. 근데 따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해도 특징만 따라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 특징을 이용해서 다르게 따라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 뭐 비슷한 뭐 짝퉁집밖에 들으겠냐고너딱 부드러워. 자를 응. 때도 딱 느껴져. 부드러워. 그래서 좀 있다가 자를 때딱 느끼면은 실겨 <웃음> 아마 단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수도 있을겁니다 한번 먹어봐 음. 음. 음. 부드럽지? 음. 항상 처음에 올려주는구나 부드러워 소고기는 철판에 무쇠에 갈궈서 넣는게 제일 맛있어 음. 먼저 시작했다. 이번 저도 고기는 석쇠보다 숯불 석쇠보다 그런 거. 석쇠도 그렇고 숯불에 굽는 의미가 없어 네, 이거는. 소고기는 네, 숯불에 구울 의미가 없어. 이 네. 네. 예, 예, 철판이 최고야. 네. 소고기 먹을 때는. 근데 돼지고기는 숯불이 나을 수도 있어. 냄새. 냄새를 잡아주니까. 기름도 쫙 빼주고. 그렇지. 그리고 연탄으로 했을 때 돼지고기 더 맛있어. 그렇다고. 어. 근데 소고기는 이 무쇠에 굽는 게 제일 맛있어. 이 무쇠 두께가 있어. 제일 맛있게 고기가 구워지는 두께. 그열전도율 그리고 예전에 그거 있지. 그 녹그릇. 노스로 한. 그게 열전도율은 엄청 좋아. 구리, 구리로 했을 때, 노스로 했을 때 열전도율이 확 올라와. 그리고 금방 식어. 근데 이 무쇠는 열전도율이 확 올라오는데도 식지가 않아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소고기집 하면은 구리 노그릇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서 해볼까 하는데 그게 또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냐면은 있 붙어 고기가 노그릇 붙어. 열이 너무 빨리 전달이 되니까. 고기 자체가, 얘는 이제 기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가 먹, 먹, 먹는 느낌도 있고, 기름기가. 근데 녹그릇은 기름이 헛돌아. 겉돈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러붙는다고, 고기가. 그, 대표적인 얘가 오늘 가려고 했던 해운대 암소갈비. 한남동에 짝퉁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짝퉁 운영하는 선배가 내 형이야. 그 한남동에서 이, 이 양반이 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우리나라 이자카에 처음 갖고 왔어. 이자카이를 처음 갖고 왔는데 어느 순간 다 팔고 이제 미국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와서 그 한남동에 또 다시 차리기 시작하더라고. 나주집부터 시작해서 대주식당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 옛날에 스칼렛이라고 술집도 있었고 그 형이 제일 먼저 했던 술집이 조선시대라고 있었어 한남동에. 유명했지, 유명했지. 아 유명했지. 그 형도 잘하는 형인데. 지금 다시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막 계속 차리고 있어. 근데 그 형이 이제 해운대 암소 갈비를 그대로 이제 벤치 마킹해서 한남동이 차렸어. 그 고기의 불판이 노꾸르스라 그래. 근데 별로 붙어 음. 형님이 음. 성님, 하신 분은 음. 어떤 문화를 갖고 오네요, 문화를. 음. 그치, 문화를 예전에 갖고 왔었지. 그 형도 뭐 워낙 장사를 잘했던 분이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고. 한남동 거리 자체는 백종거리라 그러잖아. 예, 예. 예전에 고양이, 그 뭐, 한남동 거리는 고양이 그다 했었어. 근데, 네, 그, 불에서굽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로 하시고 싶은 거는. 그걸로 하면은, 열 전도율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 맛이, 어, 더 좋아. 한 번에 확. 응. 음, 음, 왜냐, 육즙 안 빠지게 굽는 게 최고거든. 네. 데 숯불에 하면은, 아무래도 육즙은 좀 빠져. 마르거든. 네. 철판에 하면은, 얘가 코팅을 시켜주거든, 네. 기름을. 기름으로 살을 코팅을 시켜주게좀 육즙이 덜 빠지는데, 그걸 하면 항상 숯불로 하거나 이러면 빠져, 소고기는. 네. 또 돼, 돼, 돼지, 되는 그치. 돼지고기는 육즙이 빠진다기보다 기름을 좀쫙 빼주지. 그래서 꼬들꼬들 하면서 더 맛있어지거든, 숯불에 하면은. 근데 돼지고기는 이 불판에 해버리면은 기름 쫙 빠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점들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할지 돼지고기를 할지 그거부터 정해야 되고 두개다 하겠다 그러면은 또 틀려지는 거야. 고기불판을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사가 재밌는 거야. 처음부터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에 따라서 완전 틀려지거든. 그래서 그해운대 암소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불을, 녹불판으로 해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거든. 특이하고 고기 자체를 마블링이 좋은 것만 써. 현대 암소갈비가. 그래서 기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낫지. 근데 기름기 없는 부위를 거기에 구우면 완전 달라붙어 보니 그래서 오늘 먼지 먹어가지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를 먹였네. 돈은 더 많이 깨졌어. <웃음> 내가 또그 얘기 했거든. 여기, 여기 특징이 있다고. 처음에 아줌마들이 구워주는 고기가 맛있거든. <웃음> 처음에 입맛이 딱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가 처음에 딱 입맛 중요하게 딱 이제 고기를 잡았잖아. 근데 중간에 좀, 좀 이제 다른 부위를 구웠을 때는 질길 수 있잖아. 그 부분을 마무리를 뭘로 해서 잡아줬냐면은 깍두기 볶음밥으로 잡아줬고 마지막에 맛있게 먹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줘야 돼. 손님들한테 탄수화물을 무조건 먹여야 돼 그래야지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 집은 맛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돼 그거 먹고 요거 한번 먹어봐봐 요거 한번 보여줘봐 요거 내가 장담하는데 질겨 응 내가 장담하는데 질겨 요거 요거 요거 먹어봐 질길거야 <웃음> 지금 올려주는 거 즐길 거야, 아 네. 먹어봐. 어때? 다르지? 다르지? 음. 그래도 예전보단 다덜튀기다 예전엔 완전 틀렸거든. 세 군데를 제가 간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 대도 식당에 가서 제가 장점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오늘 가, 갔다가 그냥 그물 닫아서 못 간지 그 집에 가서 삼각점 그불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곳 수수로 하는 집을 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숙기가 올라서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은 마지막 멘트를 못할것 같아서 빨리 하는 겁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술먹방 아닙니다. <웃음> 오늘은 편하게 대도식당의 불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삼각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